만능의 돌을 쓸 때, 어떤 챔프가 가장 효율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, 사이언 괜찮지 않을까 사이언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사이언이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. 어, 근데, 티모가 나와버리고, 어, <웃음> 어, 너무 슬프고, 뭐, 기선제압이라도 할겸인베를 갔죠. 거기서, 아니란 드레이븐을 만났습니다. 불지! 나중에 들어보니까, 담배 피어 갔다 아나 뭐라나? 아, 아, 상대탑이 티모라, 진짜 고통스러울 줄 알았어요. 아하! <웃음> 아니 팀모드안 고통스러운 게 이상한 거어 근데 버틸만 한데? 팀모가 티모가 난 입이라 그렇게 안 아픈데 <웃음> 응근 맞다보니까 버틸만 하더라 그래서 들교환을 한번 빡시게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팀모가 처음부터 채팅으로 저한테 알게 모르게 도발도 했고 아, 솔직히 지고 싶진 않았거든요 다행인 건아니라게 생각했는지 내 스킬을 다 맞아주더라고 한대 도맞아 뭐야 할만한데? 내가 이기는데? 극초반에 라머스님한테 적탑이 티모라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상남자 그 자체였어요 <목소리> 아이 작기는 했는데 아쉽게 아이고. 우리 정글도 죽었네 원래는 신템을 바로 올리려고 했다가 <목소리> 내가 그냥 망령에 두건 하나 가고 신템 바로 올리면은 아무리 그래도 티모라 근데 맞아 사이온이 어떤 룬이 뜨더라도 활용이 가능해서 의외로 진짜 좋더라구요 물론,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좀 아니랬던 건 있었어요. 사이온은 역시 6렙 찍고 로밍 가는 곡률이죠. 이제 보니까 상대 속 보상 키 하나야. 근데 사실상 드리븐한테 들러온 게이 스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아이고. 여튼, 로밍 성공. 아니, 그리고 탈포 타, 탑을 타고 하면 돼. 탈포로 <웃음> 밀려온 라인도 다 먹고. 개이득이죠. 대포는 못먹 확실히 망령의 두근을 먼저 올리고 가니까. 안 아파요. 기념님 어, 진짜 하나도 안 아파. 이모한테 많이 얻어맞다가도 시션한번 봐야면은 아, 보통이 벌써 없어져버려요. 사이오는 초중반에 좋은 궁극기로 거의 전라인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, 어, 근데 사람이 <웃음> 어,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가끔 실패도 해야 매력적인 거지. 이러고 탑으로 돌아가니까. 아, 나 이모티브 더럽게만 했으니 꺼놔야지, 라거 아니랄까봐 어디까지 반하게 하네. 조금 열 받았습니다. 아니 솔직히 상대 탑이 팀오면은 약간 열 받잖아요. 난넌열어 대? 나는 딱한 대. 비교 이득이죠? <웃음> 불 빠졌죠? <웃음> 나 라인 밀어버릴 건데. 사이언으로 약간씩 질 썼고 그러면은 라인 클리어도 진짜 좋아요. 너내 배려도 못들리는데어 근데 이건 좀 바보 같다. 시간이 조금 흐르고 팀오 녀석을 한번 잡아야겠다 생각했죠. 야 걸렸구나. 죽어! <웃음> 어나 죽냐? 어니지아또 체력 잃재버리기 <목소리> 안녕히 계세요. 아. 아 괜찮아요. 그래도 팀원이 오고 있으니까 일단 많이 때려놓자고요. 네네 네네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 아홉 대아 제발 죽여줘. 라이스. <웃음> <웃음> 아, 왜 이렇게 좋아, 이거? PP 칼날도 뽑았겠다. 자신감이 넘지기 시작했지. 정말 안 돼, 안 돼. 이거 왜 저러고, 왜고 다냐? 어? 아니, 형님? 바텀 포탑도 밀었고 내 포탑 1차도 밀렸고 나도 밀어버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가만히 볼수 없었는지 마스터이가 전멸까지 쓰면서 등장했습니다. 근데 만능의 돌로 든게 여진이야. 제 뒤엔 람머스 님도 있었고 그리고 다들 사이온 탑할 때 여진 안 들잖아요. 이게 다 만능의 돌 덕분에 상황에 맞게 떠서 쓴 거다. 그러니까 내 말은 은근히 좋다 이 말이지. 들만하다는 거고 한 번쯤은 해볼 만이야. 좋아. 떨고 그래픽 고류 때문에 이렇게 계속 떠있더니 게임이 진행되면서 바텀에서 괴물이 각 팀에 하나씩 생겨났어요 쟤는 드레이브? 우린 파이크 에 어? 어? 어와 이거 두개 채워있는거 뭐야 이거 그래픽 고류 와 이거 야 이거 제가 딜템을 가는 사이온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한 방에 먹어버리기 이걸 보고도 안 좋아할 수가 있나요? 계속 한타 참여를 못해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제 영향력을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죠 딜사이온은 이렇게 한방한방길이 되게 괜찮아요 이번 판은 그렇게 잘 크진 못했지만 그래도 룬이 뛸 때마다 활용을 잘해서 이득을 굴린 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마냥 딜 넣을 거라면 감전을 추천하긴 합니다 나이스! 죽어라~~ 뚱! 부숴버려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울러 극후반이 되었습니다. 솔직히 뚝뻑이들이 후반가면 할게 많이 없어요. 이번 판은 이렇게 우리 팀원분들이 다들 잘해주셔서 다 같이 단합해서 이겼습니다. 재밌게 보시길 바라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스터가 나보다 더 맞았네. 룬 보자 룬. 사용한 핵심 룬와 29개 사용했어. <웃음> 아 이때 시청자 한 분이랑 같이 했는데 징크스 잘 하시더라구요 그럼 다들 스트레스 안받는 리그 오브 레전드 하시길 바랍니다 라코타 트위치도 있으니까 한번씩 놀러 오시구요